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과정 40기와 기술과정 4기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입학하는 여러분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한국영화의 새로운 40년을 임져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동료를 접어내고 눈앞에 자신의 이익과 아니만 살피는 창작자를 저희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원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당장 서울로 올라가는 차비를 드리겠 영화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더 헤어. 그리고 지난 가을 대구. 아들 큰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뭐 전혀 이야기꾼이 없구나. 어린이. 그냥 뭐 신의 필드가 무인거잖아 지금. 5분을 그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얘들이 누군지 관심이 사라졌어 이제. 박세영 나한테 왜 이러니? 아카데미에 경고 제도가 있어 경고가 누적되면 제적이요 경고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예. 응. 네. 응.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 걷는 게뭐 옳지 않다라고 아까 얘기했네요 네 뭐가 네. 옳지 않은 거예요? 나요아 어, 그게 아닙니다 I don't k n o 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는해이 오늘 본 어. 작품 중에 촬영이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났 배워갈 거는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야. 어. 그거잖아 사실은. 연출과 수업도 들어와. 만 <웃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한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나는 누구인가를 봤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생각의 깊이와 혹은 독창성을 갖고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학투적이고 표피적이고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가 음. 됩니다. 교수님들의 투표에서 유리한 학생은 사운드 전공의 박성민 <웃음> 내려오세요. 학생 투표 1위는 역시 박성미였으면 좋겠지만 <웃음> 유감스럽게도 애니전공의 박하늘. 칸에서 찍어야 한다. 질문을 받지 않는다. <웃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속옷이 노출되는데 본인의 연기인가요? 아니면 연출자가 시킨 건가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좋은 그림을 원하신다면 저쪽에서 찍으시는 건출을 담당해서 사실 연출 공동 연출을 하고 있는데. 어 찍을 때 아무도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발견을 했는데. 어, 더 이상 어떻게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웃음> <웃음> <웃음> 전쟁했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서 가히있었습니다 <웃음> 저도 촬영하면서 발견했는데 저는 올려드렸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웃음> 이게 웃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카메라에 담긴 모습을 어? 그런 식으로 그냥 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으라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볼게 연기밖에 없었던 영화였어. 연출도 없고 그 연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민석이가 혼자 카드 캐리한 거야. 제가 저렇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어. 한 명만 이런 결과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돌기로 내가 웃고 있는 아, 하나님 한번 찍어주세요. 아. 락이고있가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웃다가 나중에 털리는 <웃음> 통충한 표정으로 뒤고 되는 것같아 실제 부엌 같은 느낌이잖아 카페보다. 형편 없었다고 생각한다. 네. 카메라 랩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은 사실은 그 것을 포기한 거거든. 근데 그 말은 그냥 멋있다고 하는 소리 거잖아. 무지 무지 뭘 했어야지. 그리고 그레 버튼을 눌러 보면 그 샷을 책임져야지. 사용하지 마뭐 약간 좋은 느낌, 느낌. 때가 뭔가 그걸 제일 강하게 느꼈어. 사용했을 때 어떤 다이식 뭔가 이런 게좀 부족하다. 아 이거 할게. 이거 슬슬. 같이 하시죠. 자자하세요. <웃음> 그럼. 아. 왜, 왜 이렇게 워는데 그거는 맞물려서... 이겼다. 애가 귀엽더라. 말도 많고. 애교도 많아. 내 거는 말안 했잖아. 그래도 사람이 같이 집에 있는데, 말을 해야 할지. 이각은 본 적은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옮겨야 응. 되나? 응. 응. 응. 그 아까 좀 주제를 가지고 거긴 퍼즐에 거긴. 그 슬라이딩 거긴. 퍼즐이 거긴. 있어요. 슬라이딩 거긴. 퍼즐을 계속 맞추다 보면은 이거랑 뭔가 거긴. 다 맞는데 딱한 칸이 네, 안 맞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이런 그 상황에 이. 처할, 그 상황에 그 처할 그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그담이재미하는데어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봐서 뭔가 정리가 된 말은 말지 않지만 누가 기획했는지 되게 궁금했고 경계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젊은 아빠와 딸 <웃음> 어, 어, 저는 그거가 헷갈려서 나중에 아빠 뭐아 아, 자식인데 그래서 분명 커플인데 이게 어떻게 아빠인가 그거보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한월이가 이번 계기로 이렇게 연기에 데뷔하게 돼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고 네. <웃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음. 오달이랄지 비빔면 같은 되게 되게 소소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려난 사이 1초 <웃음> 주제발 주제는 친구 사이에서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되게 깔끔한 모습가 음. 어, 재경이라는 친구가 어,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구상하고 있었던 이 작품이 어, 저희 팀원들한테 설득이 되었었어요. 어쨌든 제가 뭔가 메인으로 이게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선택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자신 있으시다면서요? 연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 피디가 이게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죠? 장편 뭔가요? 아니면 단편 영화 학생 작품인가요? 부트캠프의 상황입니다. 아니 부트캠프 부트 상황에서 피디하고 연출 관계로 저렇게 무슨 산업에 뭔가 엄청 거대한 뭐 투자자죠? 그건 연출을 위해서 할수 있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세게 말하지는 안 하고 자꾸 근데 그걸 포커스가 가는게 지금 제가 너무 부담이스러운데요. 약간 <웃음> 내가 이렇게 자꾸 눈을 안 마주칠게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착한 거짓말이 뭔가 모르고 좀 부구... 착한 거짓말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 근데 배 아픈 거 정도는 병원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엄마 일 생각하면 그런 말할수 있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처음에 언니 보고 언니의 연기나 표정이나 집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톤의 멤버가 거의 언니가 뭐 동생을 어떤 식으로 경수 중이려는 얘기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심뜻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거 약간 뭐 별로인 행위잖아. 근데 그 별로인 행위에 대한 내쪽 동기나 필연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걸 고민에 그걸 연기자가 연기자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잠깐 보이더라고. 이건 방치해 놓은 거지 너희들이 다. 또 이렇게 한건 치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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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를 연기를 고등어 뭉치를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작 전체 성상에 혼란이 좀 왔고 앞으로 더 예상물을 좀 대놓고 안정받았습니다. 그걸 웃게 한 거에 뭐 일등공신 중에 한 명은 이제 현민이의 개인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물론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좋긴 했는데 뭐 어떤 기획이나 그런 면이 아니라. 연기로 칭찬을 받은 게 이게 좋은 건가 약간 오묘했습니다. 아직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현민님 자체가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랑 나랑은 결이 달라. 뭘 결이 달라 그냥 내가 짜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난 갈치 좋아해. 뭐 어쩌라고? 야, 너 어? 빌치잖아 떡이라니까. 어, 너... 갈치 좋아하는 애들이 뭐야? <웃음> <웃음> 되게 재밌었던 되게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눈에 슬픔이 가득해 아, 사실 제가 아는 언니가 그 관련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를 가진 여자애가 포교를 하다가 포교를 하던 애와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 이지만 결국은 어떤 한 외로운 한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도와준 사람에게 잉크를 느끼면서 가까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그 감정선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냥 뭐 연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영화를 만드는 하나의 뭐 이론이 된 느낌? 뭔가 난 배우라는 이런 책임감에 이렇게 짓눌린 게 아니라 되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정보를 다루는 거랑 정서를 다루는 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정보는 분명 해야 돼. 정보를 알아야 뭔가 해석을 출발하지. 근데 얘들은 정보를 정서 다루듯이 아련하고 보호하게. 헷갈리면안 돼. 완전 망하는 거야. 아저 잠시 얘기 좀. 아저 이것만 두고 오면안 될까요? 아저 그러면 죄송한데 겉옷 좀 벗어주세요. 네? 착한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검색을 해봤을 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딜레마가 워낙 많이 나왔어가지고 뭐 죽음을 알리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문제가 가장 많았어서 그럼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착한 거짓말이라는 제시어에 가장 부합하는 그 설정이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구현되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또 너무 재밌게 서로 웃으면서 <웃음> 찍었던 아주 좋은 기억입니다 네. 지금 부트캠프를 하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봐요 일단 아직 못 만나 뵙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일단 궁금하고요 한명한명다 한 명, 한명 배울 점이 있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놀랐어요 40기 즐겁게 열심히 해봅시다 행복하세요 야! 난 40기 좋아해 너네 동료가 되라 40기 너는내 거야 어, 저하고 친해지면 은 특히 남자분들은 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웃음> 40기 로와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laughs>